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진화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늘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삶을 풍족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자전거 분야에서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스카퍼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무동력인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모터와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지 않은 일반적인 로드바이크와 하이브리드 등에 이 장치를 달기만 하면 전기자전거로 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비밀은 뒤쪽 디스크 브레이크 공간에 설계한 풀 기어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스카퍼 전용 디스크 로터로 교체하고 스카퍼의 올인원 드라이브 유닛을 장착하기만 하면 바로 전기자전거로 구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스카퍼 드라이브 유닛을 탈거하면 바로 일반 자전거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소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자전거를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 드라이브 유닛의 스펙은요 최고 50Nm고요 최대 모터 출력 250W라고 합니다 100만원 이하대의 전기자전거에서 흔히 보는 스펙이죠 무게는 전용 디스크 로터 무게까지 더하면 약 3.3kg고요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60km 최대 출력속도는 32km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정식 출시가 되면 제가 하나 구매하고 싶네요 다음은 지트라이온이라는 이름의 보트 캠핑 자전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독특하죠 보시는 것처럼 보트형 세발 자전거입니다 수면 위와 땅 위를 마음대로 오가며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시초가 되어 개발된 제품이라서 땅 위에서는 전기자전거로 물 위에서는 개인형 요트처럼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요 자전거로 주행할 경우 최대 출력 파워가 1000W인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큰 몸집을 이끌고 있지만 땅 위에서의 라이딩이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보트 역시 물 위에서 전동으로 구동된다는 겁니다 단 바다가 아닌 염분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나 강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는군요 주행가는 거리는 땅 위에서는 최대 50km, 수면 위에서는 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간단한 usb 충전과 gps 시스템도 보트 안에 내장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트에서는 캠핑도 가능합니다. 최대 2명에서 1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가능하고요. 작은 접이식 테이블도 설계된 그야말로 미니 캠핑 보트네요. 그럼 가격이 궁금하시겠죠? 아직 판매 전이지만 예상 가격은 14,500유로 한화로 약 2천만원 가량입니다. 와우!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네요. 그래도 있으면 타실 건가요? 다음은 대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전동 카고 바이크입니다. 일본 제조사가 만든 스트릭카고 트라이크라는 제품이고요. 트레일러처럼 생긴 짐 적재 공간을 끌고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프레임이 적재 공간이 되는 컴팩트한 구조입니다 무게중심을 고려한 세발 자전거 타입이고요 프레임은 모두 알루미늄입니다 차체 중량은 약 30kg 최대 적재 가능한 무게는 약 60kg라고 하는데요 짐이 많은 자전거 캠핑으로 활용하거나 이동식 자전거 카페를 차려도 될것 같은 하중이네요 그리고 전동유닛의 스펙을 살펴보면요 최대 주행속도는 2 4 k m h 전격 모터 출력은 250W 배터리 사용 용량은 시간당 최대 374W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120km라고 합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표준적인 전동 스펙이라 할수 있겠네요 예상 판매 가격은 40만엔 한화로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볼수 있는 카고 바이크와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점은 컴팩트한 디자인이라는 거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음은 리타이어라는 제품입니다 바퀴를 탈착하지 않고 타이어를 바꾸는 신개념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교체가 아니라 전환하는 방식이라서 어떠한 도구조차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타이어에 지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티셔츠 위에 지퍼 달린 재킷을 겹쳐 입듯이 기본 타이어 위에 다른 타이어를 겹쳐 입히는 방식인데요. 평상시 포장된 노면에서 속도를 내기 좋은 밋밋한 타이어로 주행하다가 비나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럽거나 갑자기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타이어를 겹쳐 씌우는 거죠. 접지력, 무게, 승차감, 구름성 이런거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를 지포로 채우는 속전속결 방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장거리를 여행할 때참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26인치, 28인치, 29인치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격은 기본 베이스 타이어가 58유로 덮어씌울 수 있는 m t b 타이어가 134에서 246유로까지 다양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독특한 아이템은 트레넉스라는 자전거 트레일러입니다. 일반적인 트레일러처럼 생겼지만 자전거와 일체화된 접이식이라는 점에서 전혀 생소합니다. 트레일러는 많은 짐을 안전하게 실을 때 매우 유용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한 평상시 가지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는 형태죠. 게다가 탈착 방식이 번거로워서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트레넉스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접어둘 수 있다면 짐바지처럼 큰 부담 없이 장착한 채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착 가능한 엑셀 타입은 일반적인 QR부터 12mm 스루 엑셀까지라서 웬만한 자전거에 호환 장착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한번 장착해놓으면 접고 펼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접힌 트레일러의 크기는 가로 60, 세로 40cm로 크지 않은 편이라서 들고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대중교통에 실어야 할때 내부에 보관할 때에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하지만 트레일러의 무게는 약 7-8kg으로 에서 적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최대 적재 하중이 약 40kg라서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독특한 자전거와 관련 아이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식 출시되는 제품은 몇안 된다는 게참 아쉽네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독특하고 재밌는 아이템들이 보이면 모아서 소개해드릴 테니 함께 자전거 견문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